감사입니다 <웃음> 지금 시간이 6시 3분 <웃음> 오늘은 아, 양력으로는 2013년 18일이고 음력으로는 1월 28일 정일 요일은 토요일이에요 어, 내일은, 이제, 일월 마지막 날이에요. 응? 어, 내일, 일요일은 일월 마지막 날, 1월 29일, 염력으로. 내일도 우수예요. 어? 우수. 이제, 입춘, 우수. 내일이 우수니까, 어, 이제, 15일 뒤에는 경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요 방송은 저번에 천일이 폰은, 폰은 바꿨는데, 아, 이게 말소리가, 음, 음질, 음성이, 화질은 뭐 그런 대로 마음에 드는데, 아, 영상,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전혀 있지만, 그그 그 뭐야 케이스 폰 케이스가 걔들이 그대리에준게 있는데 마이크 입구 부분을 막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어항 어항의 기포기 기포기가 기포기 알죠 공기방울 이렇게 나오는 거아 저게 어 하는 요소리 아니 그 어떻게 그게 그게 다 잡히냐고? 응? 배경 사운드로 아 잡혀가지고 아영 속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일단 8K 8K를 찍어요. 일단 화질을 8K를 찍고 아 음질, 음성 때문에 요거 마이크에 무선 마이크 요거 어 무선 마이크 이거 짱이에요 이거.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한번 했는데, 대박이에요. 그리고 폰이 확실히 좋은 게, 어, 처음에는, 이 무슨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이게 들까인 줄왔다 갔다 했는데, 저 멀리서도 아주 그냥 짱짱하게 자체 마이크도. 이파, 폰 케이스 바꿨어요. 어, 폰 케이스 바꿨어. 대리인 가가지고, 야, 아저씨 량만 다른 거 줘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 찍은 이 영상은, 아, 천일로서는 최상, 베스트, 응? 베스트 더 베스트. 최고의 그 퀄리티를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서 최고까지 한 번, 이, 지금, 갖춘 상태예요. 이거 영상 올렸을 때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일이 없는 돈에, 왜 이렇게 정성하는데, 그, 뭐, 저기, 몇백만원 막 장비 갖다 놓고, 전문적으로 막 유튜버 노릇 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못 가잖아. 응? 어? 이게 들어가는데, 응?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던데, 하여튼, <웃음> 잘들 보내시기 도록 잘들 보내도록 하고, 어, 자. 오늘 얘기는, 그, 천도제. 천도제. 천도제 비용. 응? 아, 천도제 아니구나. 아, 이래, 이래. 저기, 그, 내림꽃. 내림꽃. 비용. 응? 비용은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가? 또는 얼마 정도 어떻게 나올 건가? 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 어젠가 뭐 또, 어, 제자애랑 이런저런 문자 주고 봤다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거기에 대해서 천일이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해 줬는데, 아, 그천도재 아니, 천도그 내림꽃, 내림꽃 비용, 응? 비용. 그건 대충 얼마나 나오느냐, 어? 그랬을 때, 아, 여장수만들어요여장수만들어요 응? 근데 네. 아그 얘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내 내림꽃을 하는데 있어서 아그 비용산출, 비용산출과 얼마정도어저그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오늘은 조금만 할까 싶습니다. 응? 음. 응. 어, 천일이 그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 예식장을 비교를 해줬어요. 응? 결혼 예식장. 우리 결혼할 때그 예식장. 그걸 그래? 비교, 그거랑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응?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 응? 예식을 할 때. 간단히 응? 간단히 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가 있어요? 가수 불러, 응 가수 가수 불러고, 응막 이따만한 화환 같은 것도 막 준비를 해. 또 뭐가 있어? 뭐 유명인사도 초청도 해. 거기다가 막그 음식도 음식 간단한 음식이 아니라 막큰 뷔페 이렇게 준비를 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많이 어그 제자한테 그랬어요 천일이 우리 결혼을 할때 결혼을 할때 돈이 없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응? 옛날에 물한 그릇 떠놓고 응? 물한 그릇 떠놓고 상우에다가 둘이 백년가약 약속을 하고 그 옛날에는 돈 없으면 그렇게 하고도 살았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내림, 내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게요 뭐 냉수라도 하나 떠놓고 해야지 뭐어떡게야모르겠카키 <웃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림꽃을 이 천일은 같은 경우는 신령일전에 천도제도 마찬가지지만 여쭈요 응? 그래서 서울 그, 아니 그, 그 제자한데 야전 이야기는 내림꽃 비용 그렇게 안 들어간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하고 아, 이야기를 해줬어요. 작금의 세상에서 보면은 조금 자기가 유명세가 있고 어? 좀 무하다 하는 그 무당들은 일반 일반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림꽃 하는 게 기비 몇 천만 원이요. 응, 몇 천만, 원?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응, 결국은 그건 자기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갖다가 그렇게 얹은 거예요. 아니 뭐 몇억인일 못 불러? 응, 얼마 전에 천 일이고 제자라도 얘기해 줬는데, 얼마 전 뉴스에는 자기 친구, 자기 친구 남편이 그저기 죽어서 뭐 응? 천도제 해야 된다고, 구천을 떠돈다고 해가지고, 삼십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해먹었대야 그, 뉴스에 나갔더구만. 어? 자기 친구가 돈 많은 건돈 많아도, 아니, 무슨 천도제, 몇 번을 했겠지. 한 번에 뭐, 사, 뭐, 삼십억 빼먹은 거 아니겠지.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막, 그, 내림굿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비용은 뭐냐면은 좀전 뭐지 자기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 그거를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야 5천만원 가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림 내림꽃을 행할 때는 뭐가 있느냐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그 형식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져요. 응? 산출 방법이 달라져요. 응? 이렇게 생각하세요. <웃음> 내가 돈이 없어 없는데 결혼을 할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막판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케라는 게 등장해요, 그죠? 부케. 부캐. 부케라는 게 이제 부케 부캐, 부케라는 게 뭐예요? 뭐 사탕 바구니인가, 꽃 바구니인가, 그거를 휙 던지는 이 역할, 이거 하는 적인데부캐도 결혼 해보신 분들 알잖아 종류가 달라요 가격대가 달라 가격대가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5만원짜리 하자 5만원짜리 하면 돼 근데 아 나는 아니요 난 500만원짜리 할 거야 그럼 500만원짜리 하면 된다고 그런 쇼를 거기에서 금액이 갈리는 거예요 금액이 일단 기본적인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자 내림을 하는데 응? 신령님들께서 오시는 분들이 야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그렇게 안해요 언젠가 이 천일이 오래된 영상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기 자손 손 붙잡고 살리자고 오는 조상 신이 자기 자손 힘들게 꿀꿀하게 살면서 내림꽃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 야 나오는데 야 잔치 준비가 이것뿐이 안 됐어? 야솥열마리 잡고 돼지 열마리 잡고 그렇게 해 그런 신이 있다 하신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에요? 무슨 신이야? 아니라고 아니요 자기 자손이 싸가지가 없고 그렇게 못 알아보고 당신들 그 신령님들 을 신명이 개고생 시켰다 하더라도 기왕 오는 마당에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자기 자손님다 들어 먹었어요 이제 쫄딱 망했어 응? 그래도 없는 돈막 여기저기 끄잡아 당겨 가지고 내리고 타겠다고 나섰는데 그걸 갖다가 야국케 500만원 짜리로 해 또, 부패. 야, 부패 이거 1인당 5만원이 뭐냐? 야, 1인당 10만원, 20만원짜리로 해. 이렇게 오시는 신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냥 기본만 하면 돼, 기본. 기본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이게, 아, 이런 게 있어요. 굿, 형식이 있죠. 형식. 내림꽃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원 아니다. 원은 FM이다. 하는 건 없어요. 없어. 응? 그건 없다고. 왜 없느냐.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 지금, 지금 요즘 세태에 반영된 내림굿의 그 형식은 쭉구슬 하고 내려고 내려고 내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 하나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 우리 양념 섞듯이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래 이러한 형태로 딱 거의 틀을 잡아버린 거예요. 응? 그렇지만 그것이 정작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 없다는 거지. 응? 없어.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아까 결혼식 예를 들어줬어요. 응? 결혼식. 없는 돈에, 없는 돈에 결혼식을 하는 마당에, 응? 마당에, 남들 하와이로, 유럽으로 쉬는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돈, 돈 돕는 주지. 내가 이제 유럽으로, 하와이로 지금 쉬는 여행 가게 생겼어? 가, 못 가? 못 가잖아. 가까운 제주도 갔다 오면 튀어. 그럼 된다고. 남들 열흘 동안 신혼여행 간다고 나는 돈도 한 번도 없는데 나도 열흘 동안 신, 신혼여행 갈수 있어? 그잖아. 어디 가까운 온천, 옛날에 그래서 온천 갔어, 온천. 온천 1박 2일. 그걸로도 감사한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신혼여행이야 당장 내일부터 오늘 결혼식하고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지. 응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내실, 내실이 없이 외형 외형 보여주기 위한 잠시의 즐거움 이런 걸한번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만한 금전을 쓰는 거고 그만한 금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신혼여행을 안 갔어 돈이 없어서 안 갔다고 안 갔는데 남들이 어이 야너 결혼하고 신혼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안간게쭉 팔리고 창피한 거야. 어 그냥 뭐 어쩌고 야왜뭐야 뭐, 뭐 갔다 오지 왜안 갔어? 이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내림꽃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고여신혼적이고 결혼식이고 내림꽃을 하는데 응야 내림꽃 하는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도 그거했냐 나 그거 안 했는데 야 내린 곳은 그거 다 한다는데 너왜안 했어 그게 뭐야 야 다들 신혼여행 가는데 너는 왜안 갔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는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응? 그렇다고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런다고 결혼이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응? 결혼은 성립이 돼 단지 그막그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게 해가지고 막 차리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형식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자 내림굿 하는데 마지막 의식 중에 그 천전탄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 응? 천전 요즘은 옛날에는 뭐 나무 사대 탄 요즘은 보니까 그 굿당마다 철제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칸칸이 쫙 해가지고 해놓고서는, 위에 봉받으고 막, 쿵짝쿵짝쿵짝 뛰다가, 전전대왕! 하고, 어 막, 엑스타시, 크막 해가지고, 소리 질리면서 궁극 때리고, 그다음 막그 다음에 막그 전에 그 오색천을 갖다가, 역으로 풀어, 풀어 제끼고, 이런 거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 그 의식은,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그, 내린 꽃판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천을 뜨고 보려고. 그 옛날에 그런 의식이 있었겠냐고. 없었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게 있었어? 없다고.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누군가가 그 아이템, 아이템이에요. 그딱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동이 탄다그래가지고 이만한 동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놓고 따, 종이 덮어놓고 응? 거기에 펄짝군짝군짝푹 이렇게 뛰는 그런 의식도 또 있어요 응? 그게 뭐냐 <웃음> 차들이 얘기했죠 악 아, 저기 그 가수 불러 응? 야 가수 불러 야 밴드 불러 야야야 야, 야. 그거 있잖아 옷도 말이야 의상도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요 비용이 추가된다고 했죠 비용이 추가되는 거야 예전에는 아 지금도 뭐 간혹가다 그런 거 있어요 굿비용을 많이 받았어 근데 잠깐 끝내려고 하니까 무슨 굿이 됐든 뭐 한두 시간 내지는 뭐 반나절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요 1박 2일 하는 거야 아니면 응? 2박 3일 3박 4일 하는 게요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그 저기 청배부장들 있잖아 불러가지고 아, 시키고 그냥 구다다가 자고 구다다가 밥 먹고 당연히 당연히 비용이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추가가 돼야 당연히 추가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추가가 되는 거지. 추가 정도가 아니지. 응? 악사들을 불러, 악사. 거기에다가, 천일 아는 분도 예전에 자기가 그 구판에 불러달라고 그런 내이 있었는데, 자, 응? 불러, 뭐를래? 야, 너 있잖아. 그 살풀이 좀안받줘 살풀이 줘. 구판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비용이 막, 막, 막 올라가는겨. 올라가는 거야. 이제,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들 하셨을 거예요. 길어지니까, 짧게짧를게 그런 식으로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대충 거기에 비용이, 아, 마죠또 한, 여 봐요. 이를테면은, 그, 내림굿할 때, 이제, 뭐, 재물을 쫙 차려. 신령님 전에, 응?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요, 땡큐베리머치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 어떡요 아까 처음에 이 천일이 그, 뭐, 물한 대로 떠난다겠죠. 그런 거,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고 하면, 은 우리 제사상 보듯이 약수하게 간단히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들 고 같이 딱, 벌어지게 차려놓고, 소 잡어, 돼지 잡어, 이러려고 하면 어떡요 당연히 돈이 플러스 업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내리굿꽃을 하게 되면 그내리굿꽃을한 제자 그 당사자 그 당사자를 갖다가 어디 끌고 댕기면서 끌고 다니면서 기도시키거나 명산 돌아댕기면서 인사를 시키거나 그러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야 그 비용이 발생되고 그 경비가 발생되는 거고 그 굿을 주관하는 그 선생 선생의 어떤 그런 그 비용 그게 또 발생한다고 그게 근데 돈이 없어 내 형편에 그럼 어떻해요 샤띠고 버티고다 하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 밀어버려 뭐 삼산을 더네 지랄하네 다 밀어버려 응? 나중에 나중에 해주세요 그게 뭐 급하고 그거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응? 구실을 못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너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너 거기에다가 그 비용, 거기까지가 나 왔어 이제. 그리고 마지막저기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내림꽃을 주관하는 선생의 나름대로 어떤 말로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거마비, 뭐, 거마 검압, 거마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그, 플러스 알파, 본인의. 그게 추가가, 거기서 플러스가 없대, 없대, 엎어야 된다고. 그게. 거기에서 정작 이렇게 저렇게 비용을 산출을 했을 때, 어 기본적으로 뭐, 뭐 그니까 재물비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뭐, 국당비, 뭐, 그 일반 무당들 계피다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매는 거예요. 천만 원이요. 그러는데 생각이, 아,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나는 뭐, 큰 부당이니까, 내 비용은 오천만 원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야, 그뭐 천만 원으로, 오천만 원, 얼마요? 아, 육천만 원, 야, 너 내리면은 육천만 원이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근데, 어, 그 연호 제자분들 내림굿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제자분들, 그분들은 정말 정신 차해야 돼요. 누구 내림굿에 져가지고, 뭐, 저기, 떼돈 벌 일이 냐고 응? 물론, 그렇게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본인 마음이야. 자기 본인 마음이야. 그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 여짱수 마음 대로라고 근데, 없는 돈에. 잘 사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림꾼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 없는 돈에 내림하는데. 응? 어? 그거 빼먹을 데가 어디 있다고. 응? 그돈돈 돈 그렇게 과다 계상을 하냐고. 과다 계상 응? 어? 정말 신심으로 산심으로 신의 길을 가고, 제자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생이라고 하면, 응? 그런 선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면안 돼. 내가 이 정도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겠어.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또 뭐야? 그거 없짖는 거야. 응? 그거 없짖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천일 같은 경우는 내림기 기존에 되지만 내림꽃그 의뢰가 들어오고 해줘야 될 사람한테 내림굿을 할 때는 어떻게 신령입장에 밀어버려요 탁 응? 그러면 신령님들께서 알아서 알아서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그 비용 가지고 응그 비용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찾아온 중생 제작감, 얘네들의 사정을 살펴서, 아니, 당장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응? 어디서 돈 갖다가 내리굿을 하냐고. 그러니까, 있는 사정, 형편, 이거를 고려를 해서 말씀을 여쭈요. 그랬고, 그 여쭈면, 신령이들께서는 그 처지를 이해를 해서, 그 안에서 적당히, 말씀을 딱 챙겨가지고 딱 하명을 주셔요. 그게 선신이고 그게 옳은 제자야. 아시죠? 내리꽃 비용의 개발적인 이해가 되셨죠? 응? 음? 얼마 전한한더달 됐나? 아더달 됐을 거예요. 저저 저 청주 쪽에 사는 그 중생 하나가 해서 제자감 말했어요. 뭐 양쪽에 보니까 그 집, 그 집, 그집 구석 보니까 천도제부터 하고, 응? 그 일단 내림으로 해줘야겠는 해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했냐? 내가 딱고 얘기했어. 야, 너 없는 돈에, 너그돈마련하기쉽지 않잖아. 응?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 이러이러 하다 해가지고 다 했어. 야, 이거, 뭐, 삼산들고, 지랄라고 저쪽, 저쪽 다, 그, 저, 나중에 해버리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하자. 그리고, 봐요. 선생이라는 게, 오천만 원, 일억, 막 이렇게 제주, 그, 내림금 비용을 받았어. 어, 그러면 제자, 그, 한다는 그 제자, 그 뭐야, 신기물, 응? 어? 신기물이라서, 촛대, 박옥수그릇,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뭐, 제자, 신복 일곱에 불안하니까 그런 거못 사주겠어? 막 어, 사줄 수 있지 그막 사줘 막 챙겨줘 막 이렇게 근데 전에 얘기했던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다 필요 없이 다 생략하고 왜? 어차피 비용 추가가 되니까 다 생략하고 일단 너한테 오시는 신만 제대로 딱 받아 내리는 거기까지만 하자 하고 설명을 하고, 비옥 책정을 여쭤봐가지고, 책정을 해서 알려준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한 번. 어떻게 형편대로 살아야지. 응? 돈이 많으면 사. 뭐, 1박 1, 3박 4일이요? 한 4박 5일 하지, 뭐. 응? 하면 돼요 날마다 청배부, 적이 그, 청배고사, 청배보단 바꿔가면서, 어? 경화라고 뜯뜨들기고 하면 된다고 날마다 음식 바꿔 올리고 뭐다 할게뭐 있어 이제 이해들 하셨죠? 음, 자 여기까지 떠줄까 이제 이 천일 자 아까 어, 뭐라 그랬어 오늘 대박 날이라고 8K 영상에다가 이 무선 마이크 이게 어떻게 든나도 몰러 <웃음> 어쨌든간에. 이 영상 천일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개미년 한해 일을 또다 간다고 해서 종월또다간 거예요 파이팅! 잘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음.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내가 안할 뿐이야 스스로가 안할 뿐이야 안 되는 거 없다고 아셨죠? 천일, 그, 이제 저8 k 로 찍어가지고, 얼굴, 요죽은깨 여드름, 아, 여드름 없구나, 참. 땅구녕, 다 나올 척 될지 몰라. <웃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보내시고.